안녕하세요 블록인포 에나입니다 최근에 많은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고 리버스 ICO 진행하는 것도 종종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 눈에 띄었던 건이 카카오와 라인이 이 코인을 발행한다는 점이었는데요 이 기존 두 플랫폼의 경우 많은 유저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과 이두 플랫폼들이 만났을 때 과연 유저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카카오 클레이턴의 경우 지난 8일에 테스트넷을 공개했고 이 라인의 경우 카카오보다는 일찍 시장의 문을 열었죠. 이 라인 거래소인 비트박스에 상장한다고 해서 과연 라인 계열인 이 링크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이 링크코인은 라인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. 어, 제가 링크코인 백서를 봤는데요 기존 라인의 이 비즈니스 모델처럼 아주 간단했어요 기존에 장황하게 설명되었던 이 백서와는 다르게 정말 심플하게 15장으로 링크코인을 그렸고요 물론 백서에서 모든 것을 담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가고자 하는 방향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 링크 코인의 토큰 경제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요, 이 LTP 라인테크 플러스는 이 링크 코인과 비트박스 거래소를 설립한 주체인데요. 이 LTP가 각 DApp들에게 토큰을 분배합니다. 그리고 이 DApp이 가동됨에 있어서 이 컨텐츠, 이 게임, 상업이라든지 유저가 기여를 하면 이 링크 토큰을 분배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. 이 분배된 토큰을 가지고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도 있고요. 링크코인 생태계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링크코인의 에코 시스템을 먼저 살펴보면 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이 기여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. 컨텐츠를 작성하거나 뭐 게임, 거래소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죠. 현재는 기존 서비스 유저들 말고요 어, 신규 서비스 유저들에게만 보상을 해준답니다두 네, 번째는 단일 토큰 경제 구조입니다 이 라인이 여러 덱을 만들 예정이라 밝혔는데 어, 이 덱들의 기축 통화 역할을 싱글 토큰이 하겠고요 쉽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다는 건데 이 블록체인을 접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라인에서 일반 유저들이 쉽게 앱을 사용하는 것처럼 유저들이 블록체인을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울 것 같고요. 이 크립토에 대한 선입견을 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링크 코인의 경우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들었고요. 이 링크 체인 라인과 아이콘 루프가 합작을 해서 만들었더라고요. 이 링크 체인은 이 링크 코인의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각각 하나의 노드를 봤고요. 어, 추후에는 서비스별 요구되는 블록체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링크체인을 기본으로 유지를 하고 사이드체인을 추가를 해서요. 거래나 플랫폼을 이용할 때더 빠르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링크체인 TPS는 현재 1000 TPS고요. 이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코인이 상용화되면 그때 높이지 않을까 싶어요. 현재 5개의 D앱들이 가동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 로드맵을 따르면 내년 1분기까지 10개의 D앱을 출시할 예정이라 밝혔어요 우선 출시 예정인 5개의 D앱을 보면 예측시장, Q&A, 상품 리뷰, 음식 리뷰, 지역 리뷰입니다 우선 2개의 D앱 베타 버전이 먼저 오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위즈벨 Q&A 플랫폼인데요 네이버 지식인처럼 커뮤니티 멤버들의 질문 답변에 따라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구조이고요 다음은 폴케스트입니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데 어, 예를 들어 내일 축구 경기에 한국이 이길 예정이라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맞으면 이 링크 토큰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. 이 남은 세 가지 디앱의 경우 이번 년도 안에 출시할 예정이라 합니다. 출시될 이 디앱의 경우는 요 한국에서는 법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불가하고요. 사용 국가 범위를 늘릴 예정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본에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어, 그리고 링크 코인이 가동 예정인 이 d a p 의 경우는 다 컨텐츠 디앱들이에요 어, 토큰 또 분배를 보면 이 링크 코인의 기본 개념처럼 굉장히 깔끔합니다. 총 10억 개의 토큰을 발행하고요. 이 링크코인의 경우 IC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고 이 80%를 링크코인 시스템에 기여하는 유저들에게 보상을 가는 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나머지 20%는 내부, 그리고 예배금으로 이 라인테크 플러스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고요. 어, 기본 라인 자금으로 이 링크코인을 만들었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겁니다. 네이버 라인의 경우는 요 한국의 카카오와 같이 일본에서탑 메신저 앱으로 알려져 있죠. 이미 서비스도 가동 중이고 그리고 컨텐츠 시장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던 비즈니스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이 라인이 링크코인 출시를 했을 때 기존 비즈니스 경험과 이 블록체인이 합해서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고요. 어, 라인은 일본에서 대중적인 탑 메신저 앱인데 이 링크코인이 코인의 대중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가 관점 포인트입니다. 않을까 싶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또 운영 중입니다. 이곳에서는 블록체인 관련 카드 뉴스 그리고 저희 영상의 모습들을 소통하는 공간이니까요. 저애나 가영 그리고 나나 친구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. 네 다음에 봬요. 그럼 빠이빠이.